안녕하세요 짜지게다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 5 5 1 1 3 코드톤을 가지고 다음 코드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 보시겠습니다 bm 1 3이면 레파 그래서 다시 세븐으로 해서 3도로 들어가는 것이 겠죠. 자 그러면은 1, 3이면 이렇게 들어가 겠죠. 자 이런거 이런 화음 어... 많이 쓰는 화음이죠. 그래서 1, 3을 어... 벌려서 좀 벌려서, 이 3도를 옥타브 올려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몇 도인가 쉬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도네요. 그럼 이런 10도, 여러분들 이런 사운드는 어떠신가요? 자, 이런 사운드로, 음, 어, 한마디 채우고, 또 G로 가서 한마디 채우고 토니까지 가보실까요? G C 이런 식으로 사운드 어떠세요? 자, 이런, 이렇게 움직이죠? 십도. 자 이번에는 B 4 알아볼까요? A 7 B7, G 7 연습하실때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줄 코드를 연거푸 계속 치는 것보다 중간에 하나씩 단음을 쳐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음악성의 묵시 되겠습니다. 7도도 많이 쓰죠. 요즘에는 7도 부딪히는 소리 음악 성향에 따라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7도 샤1레븐이1 11. 11. 1샤1레븐 색깔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가끔 쓰는데. 여러분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여러분의 음악성이 되겠습니다.